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더 이상 못하겠어요. 딱한 번만 해봐요. 안녕하세요. 오징어게임에서 69번으로 출연했던 배우 김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까 부부가 사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게임 내에서 배틋하고 부부로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보여졌겠지만 많이 싸움도 을것 같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오징어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촬영을 했어요 아, 뭐. 어쩌면 아내가 이겼을 수 있지 않을까? 아내가 이겼는데 육체적인 거라던가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남편이 좀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희생을 한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뒷 장면을 정리하긴 했거든요 전체 극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감정의 선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인데 그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어서 그런 거 했구나. 그런 생각 했어요.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난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아유,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 봅니다. <웃음> 아무도 못 알아 보고요. 다음 작품 때문에 머리도 좀 파마를 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못 알아 보시더라고요. 제가 <웃음>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닌데 상징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남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끔찍해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삶은 집은, 집은 사야겠죠. 언니 나 우리 여자들께 묻혀서 몰 지아 선배님이라고 굉장히 대학로에서 유명하신 연극배우 선배님이세요. 성함만 들었었고 실제로 뵌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죠. 여기 나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나랑 같이 나가자. 실은 저는 촬영 회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다회차였어요 여기한테 대본을 다준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이 된 거예요. 제 장면만 알고 간 거죠. 곰곰이 생각했더니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다 했고 실은 뭐 달고나라던가 그런 게임들 전혀 참가하지 않았고요. 오징어 게임 덕분에 광고도 찍고요 드라마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송하는 SX 왜오 x 인가 라는 작품 감독님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69번으로 저를 캐스팅해 주셔고 진짜 황도혁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야,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저도 또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